어느 전후 8년차의 하소연 시장님 당신은 제가 얼마나 더 갈고 닦아야 저를 인정하고 받아주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응하면서 그저 당신이 하라는 대로 7년이란 세월을 보냈고 이제 어느덧 8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여유하자만 그리고 욕심이란 걸 가져도 되는 건 아닌지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 옆에서 7년이란 세월을 보냈으면 당신의 모습을 알듯도 한데 언제나 당신은 그완전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게 잠시의 열도 빈 틈도 허용치 않으시면서 저를 채근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은 잘 아실 겁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정말 단 하루도 진심으로 곁에서 지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다 다니는 그 흔한 외국 여행도 금일 밤 비행기로 가서 월요일 새벽에 들어오는 코스로 다녀와야 했고 저의 부친 이장하는 날조차도 당신을 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전화 주문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알기 위해 지금까지 바꾼 컴퓨터가 5대입니다. 그중 2대는 저를 주체하지 못해 장중에 부숴버렸습니다. 구수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지금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때론 자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을 조금씩 보여주는 대가로 제게 뼈를 깎는 고통을 요구했습니다. 금전적 고통은 물론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기증이나고 피가 터지도록 머리를 쥐어박는 게 다반사였고 자신을 개탄하며 제가 제 뺨을 때리기 시작하면 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고통도 모른 채 흠심 했습니다 기다가 제방 옆에는 원목 장롱이 있는데 얼마나 주먹으로 두들겼는지 원목이 갈라지고 어느 순간 고통이 넘심해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 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기가 차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제가 미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채찍하고 담금질한 이유가 절제란 딱한 단어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란 것을 저는 잘합니다. 혹독한 내과 없이 절대 얻어줄 수가 없지요. 7년을 당신에게 절제란 단어를 배워왔습니다. 이제 저를 하산시켜주시면 안됩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그만 하산해서 평상심으로 살면 된다고요. 제발 저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러나 당신은 그저께 저를 또 붙잡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험에 전또 불합격 통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의 심술구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저께는 너무하셨습니다. 그날은 전일 들고 갔던 종목이 속을 썩여서 손절하고 타 종목에서 간신히 손실 메우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동시호가에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시호가에서 플러스 5% 근처였던 주식이 보합권으로까지 밀려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계절을 보니 살짝 돌겠더군요. 심호흡을 하며 당신에게 배운 절제력을 보이며 흥분하지 않으려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살짝 열받은 감정이 이성적 제어를 못 하고 타 종목에 다소 무리한 베팅의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대폭락으로 결국 연일 손실로 이어졌고 오늘까지도 그 여파 미칩니다. 당신이 눈앞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왜 그랬냐고 따져 묻고 싶지만 당신은 유령과 같이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도 보일 듯 보이지 않고 다가올 듯 멀리 떨어져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과연 절제란 영원히 완전히 체득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자만에 빠지기라도 하면 언제나 당신은 불가항력이란 무기로 저를 시험합니다. 크게는 전쟁, 테러, 핵무기, 금융위기 등의 외적 변수로 작게는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변동성을 키우며 급락을 시키는 등의 모습으로 저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곤 합니다. 얼마나 더 시험하실 겁니까? 제게 완벽을 원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어디를 도려내야 당신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당신 앞에 저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리 오랜 세월을 같이 해왔는데 그리하면 속이 편하십니까? 오늘따라 당신이 그리 미울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평상심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르려면 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에 살짝 힘이 듭니다. 오늘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알 겁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미치도록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당신의 위대함을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7년 동안 저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위태한 순간에는 어김없이 당신의 따뜻한 품속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언제나 알몸이며 지극히 작은 모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원망을 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기가 많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지난 시간에 대한 회한에 가슴이 울컥합니다. 주식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살포시 눈을 감아 봅니다. 오랜 세월의 외로움도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이젠 나이가 들어서인지 때론 혼자라는 외로움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요 며칠 수많은 분들의 글을 보는 즐거움에 잠시 외로움을 잊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닿으면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